많이 안 먹였거든요. 응. 야채 위주로 많이 먹였는데 이제 고기 이미지랑 먹고 너무 먹고 싶어서 응. 무한리인대로 이제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응. 좀 뭐랄까 어, 뭔가 하루에 한번 했는데도 응. 이제 고기 먹였을 때는 이제 이틀에 한번 무슨 고기? 어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였어요. 예예, 소고기 좀 많이 먹인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제 이틀에 한번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어요. 응. 좀 변비 느낌도 응. 들고. 응. 이좀 냄새도 좀 나고 음. 그래도 그때 당시 눈맞춤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음. 들었거든요. 음. 그 전날 고기 먹기 그 전에는 눈맞춤 이 되게 좋아졌다음에 막 음. 저희들도 막 굉장히 음. 좋아했는데 이게 소 떨어진 느낌이 든다. 그럼 지금 네. 최근에 고기 먹고 떨어졌던 네. 게면 며칠 전이에요? 아 이틀 전인 것 음. 같아요. 근데 이제 고기 이제 끊었거든요. 안매이고 음. 이제 다시 이제. 뭔가도 하고 야채 먹이고 하니까 또 늘었으면 어제는 얻는 것좀 돌아오더라고 그렇죠 예, 예 진짜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눈맞춤 상태에 들락 음, 어깨 다운을 예, 계속 예, 관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음식 리스트를 이제 엄마 아빠가 적어놔야 되는 거지 근데 예, 예. 예. 지금 어쨌든 고기가 어떤 육류가 어떤 종류인지 봐야 될 텐데. 그장내의 알러지 상태를 다 만들었고, 그게 눈맞춤 떨구로 네.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음식을 찾아서 식이요법을 네. 응, 좀더 네. 네. 체계적으로 네. 하는 게맞아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 네. 워낙 글루텐 카진인 다이어트만 하면서도 네. 어, 워낙 잘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네.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갖다 여유있게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음식에 따라서 대변과 눈맞춤을다화까이 있게 면 네. 네. 그러면은 네.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어? 찾아낸게 네. 중요하고 식이요법을 지금 정도 하는 식이요법이 아니라 좀 확장해서 네. 하는 게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유기농이나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 무항생산이냐는 이런 게 물론 이제 건강 일반에서는 중요하지만 자폐를 치료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아. 오히려 아이한테 잘안 맞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오늘 그러면 진성 알러지 검사하고 네. 결과 보고 또 의논을 하도록 할게요. <웃음> 네, 래 그래, 그래요. 확실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다음 네. 주 다음 번에 거기 그, 그, 그 나오는 거고 결과 보고 미팅을 하자고 요 예. 그래 오늘 지혈성 안가지 검사 그 결과를 갖다가 보는 것이 저번에 어쨌든 소고기 먹은 다음에 느낌이 안 좋다고 그랬고 뺐고 보유으로 그 일주일 사이 컨디션은 어때요? 아 어, 좋았어요. 그죠? 예. 네. 네. 네. 네. 근데 돼지고기 먹살적 조금 푹 삶아서 조금씩 내겠어요. 음, 네. 괜찮았어요. 네. 이게 이게 보자고요. 지우가 의외로 난 치료 경과가 좋은 애들은 대체 치기 진화성 알러지 반응 검사에서 치료 기과안 좋은 애들이 음. 대, 되게 반응이 높아. 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여기가 90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빨간 거나 주간 있을 높은 거거든 회색이 안전한 거예요. 아. 이게 전체를 다볼수 있는 건데 여기 하나씩 봐줄게. 예, 예. 이거는 이게, 이게 지금 봐줄게 글루텐이나 여기서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뒤에 보면 지 빨간 게 나오잖아요. 매출이야, 계란 계란 아, 계란은 계란 계속 반응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빨간 거는 일단 절대 금지야. 주황색까지도 절대 금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초록색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예. 일주일에 한 번.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색은 음... 계속 먹어도 안 좋아. 살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전체적으로 예. 이게 이게 지금 어, 오히려 나가 본 거는 이런데 지우가 식이요법을 한지 상당히 몇 개월 됐단 말이야. 예, 근데도 예. 그럼 삼 개월 넘으면 글루텐 반응이 잘안 나오거든. 이 글루텐 반응이 나와 이게 이거는 응. 응. 그 뭔가 완전 차단이 안되있을 가능성이 많아 글루텐에 들어가게 인스턴트 식품 먹이는 거 거의 없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아니면 얘가 면역체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서 안정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내가 봐서 이제 계란이 문제고 육류에 얘가 반응이 거의 다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소고기만 먹 얘가 만약에 계란을 하나도 안 먹인지 소고기를 한번 먹인다고 그러진 않았을까?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거 그날도 계란이 베이스 네. 깔려 있는데다가 소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예, 예. 가, 같이 이렇게 상승 효과를 내서 그랬을 거예요. 이이 이 정도면 얘한테서 육류 봐봐 닭고기 제일 흔하게 먹는 것들일 거라고 그래서 이 상태 되면 그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되도록이면 육류 있잖아요 이걸 한번안 중재하는 게 맞아 중재하고 아, 계란은 아, 완전 중지고 단백질을 뭘로 대신하냐면 네. 이 뒤에도 봐봐 아, 치즈가 엄청 무거 그래 네. 치즈 이제 유제품이 오늘 완전히 꽉 풀로 다쳤잖아 유제품 먹을 때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지 네. 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치료하면서 유제품을 끊으면서 얘가 좀 나아지기 시작하잖 예예 그죠 이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아. 얘가 3개월 넘어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10억 개에서 나온다 이거는 적어야 어떤 거냐면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안 하면 음. 면역체기가 풀리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되어 있다고 얘를들이시겠고그근데 시끄럽게 나온다면 이거는 애가 훨씬 더 강도가 있는 거야 한동안 진짜 거의 매일 넘을 때 있잖아요 4개 5개씩 매일 그러니까. 물처럼 맞을 거든요 이거 완전 중지해야 되는 거라고 응?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봐봐 이거. 딴 거는 뒤쪽은 육류하고 계란 음, 이런 에이. 쪽이 좀 심하고 우유하고 나머지는 음. 굉장히 음. 만해 땅콩 오도 이런 거 연구하는 이런 큰 문제 안되지 참치를 참치 쉽게 겪체않요참겠어요 아, 참치 어, 뭐. 참치를 빼놓고 생선들은 대체로 무난하다고 고등어를 얘기고 있는데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근데 이제 이게 같이 맞물리면 안 좋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고등어 연어 참치 중에 나오니까 이게 대체로 등푸른 생선들이 음. 문제가 되고 흰살생선들은 네. 큰 문제 없을 테니까 주로 흰살생선 위주로 좀 바꿔요 그래서 네. 단백질을 대체로 흰살생선 보기 위주로 어? 네. 섭취를 하면서 유지를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식단을 바꾸는 거지? 네. 네? 네? 네. 네. 이해되시겠지? 그 다음에 이런 데 오징어 나 이런 좀 문제가 네. 안 되니까 어? 네. 이거도 알러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굴, 아 굴, 굴, 굴 굴이 뭐 렇게 자주 먹는 건 아니니까 네. 응? 새우가 많지 오징어 안전하게 다행이지, 응? 그러니까 생선 흰살 생선하고 오징어 응? 이런 쪽으로 응? 이런 쪽으로 섭취 시켜서 단백질을 응? 대칭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나머지 뒤쪽은 큰 문제 아. 없어요 응? 마지막 그지? 네, 야채도 예. 이 정도면 예.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아... 이제 뒤에 보니까 과일도, 수... 과 과일... 응? 먹더라고요 수박. 어, 아, 그래. 수박 이런 거 어, 먹지. 날씨... 딸기, 수박, 딸기 이런 거 피해야 돼. 오렌지. 예, 네. 그다음에 상관... 다른 과일 되게 안전한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문제가 뭐냐? 자몽도 문제죠. 네. 아, 마늘이, 아, 문제야 마늘 문제야. 어... 마늘이 문제. 마늘도. 마늘이 문제. 이게 마늘이 뭘... 문제면. 신경 써서, 음. 어? 신경 써서 매기고 있는 신경 소스 매기고 있는 그왜 그래? 마늘이에요. 대장에 좋다고 해서. 이게 이제 좋긴 한데 마늘 알러지 있으면 네, 뭐, 네. 김치도 안 돼. 네. 김치도 어. 김치는또 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갖다 마늘 없이 김치를 담그든지 어, 응. 네. 담가져 있는 이미 담그져 있는 거 어. 마늘이 많을거 아니야, 그죠 네, 네. 이걸 칼 같이 아, 하셔야 돼. 그러면 아무 한번더 쪽도 될 건데. 어, 이게 너무... 이게 문제야 이거 지금 뭐, 칸디가균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 이게 지우가 장 안에 곰팡이 게 얘기 되게 많다라고 하고 네, 네. 이게 이상반응 계속 하긴. 일으킨다는 얘기야. 어? 응. 이거를 갖다 아, 지금 안 현재로 안 컨트롤하는 방법은 예, 예. 식이요법을 계속하면서 장을 살려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일단 앞에서 예. 칸디다균이 이 정도 나오면 예. 그 내가 나중에 그 제균 재균, 제균요법을 예.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 예. 예. 그 칸디다균 갖다가 없애버리는 예. 그런 그 영양제 조합들을 해줄 거예요 예, 예. 그때까지는 그때 그 인제 그 영양제를 갖다 추가해서 먹이면 될 거고. 예, 예. 즉, 칸디다균을 갖다 능력이 그냥 <놀람> 추가해줄 거예요. 네. 데 <놀람> 엄마 아빠가 근데 더 해야 될건 뭐냐면 칸디다균이 있다면 일단 단건 안 된다 생각해요. 단거. 음. 아이 칸디다균이 곰팡이가 우리 장안에서 어, 단거를 갖다가 음. 네? 먹이 삼아 갖고 얘가 잘한다고 생각한대. 과일이 는 거. 그지아 단맛 나는 것들이 제일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얘가 한동안 야채 위그 과일에서도 있잖아. 다일 양을 갖다 지나치게 올리는 것좀 제어하는 게 맞아요. 네? 음. 근데 그걸 다일리 조절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 당도가 높은 것들은 되도록피한다그 음. 정도만 생각하셔. 을 네? 근데 실은 당질제한 다이어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해되시겠죠 네? 예, 예, 그거만 시켜줘야 돼.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잘된 건데, 계란하고 육류 있잖아요. 이쪽 제한을 걸 정확히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지금 그 마늘 마늘을해서 마늘, 마늘 첨가 음식이런는거 그다음에 이 칸디다균 때문에 예. 단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 있게. 내야 된다고 대해야 좀 가려하더라고요. 워 계속 긁어달라고. 그렇죠. 그거 연관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려하는 워거 칸디다균하고 직접 연관 있는 건 아닌데 애가. 알러지 가볍게 일으키는 뭔가 음식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었던 거지 계란을 계속 먹였는데요. 그렇지. 저번에, 저번에 응. 한주 전에 먹어가지고 응. 계란 끊었거든요. 응. 그래도 확올라오더라고요 역시 진짜 응. 신기할 정도로 그죠. 응.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응. 그 어쨌든 지금 그 면역계에서 음식에서 적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 좋아졌으면 힘들어도 응? 저 지연성 알러지 반응에서 나온 건 이상한 것들.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면 예, 예. 그한번더또 점핑 더 이루어질 거예요. 예. 더 이루어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합시다. 이게 예, 그러니까 예. 좀 쉽지 않지만 예. 그래도 뭐 그래서 쌀이 안 나오는 게 어디? 뭐 그러니까 네. 충분히 <웃음> 이 정도면 할만해. <웃음> 아 렌자이야. 진성 네, <웃음> <질성> 알러지 검사하고 <웃음> <오> 반응해서 <웃음> 내가 <웃음> 영양제 <웃음> 예? 네. 한두개 정도 더 추가를 해줄 테니까 아셨죠? 네, 네. 네. 네.